예, 안녕하세요 음문천입니다 아, 오랜만에 보이차 시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에 아,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 시험기를 자주 못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험기를 꼭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품은 어, 지목당에서 최근에 나온 밀숙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우리나라말로 는 미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목당에서 올해 두 가지 차품을 국내 한국 다오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나온 것이 암향이라고 하는 생차고요. 이번에 나온 것이 미소라고 하는 생차입니다. 두 가지 다 생차고요. 10년심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벽면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내비가 붙어 있습니다. 네. 지목당에서 만든 10년심 계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차향은 네, 아, 상당히 깔끔하고요 어, 약간의 밀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 약 3g 정도를 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3.14g 정도 약 3g 정도를 아, 투차를 하였습니다 어, 제가 기본적으로 혼자 혼차를 할 때는 약 3g 정도를 어, 우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시음해 본 후에 맛이 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아, 이거 좀 강하게 마셔야겠다 하면 그 다음에 5g으로 투차를 해서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노차로 갈수록 어, 투차량을 약간씩 조절하면서 마십니다. 생차의 경우입니다. 예, 이제 어, 계량을 하였으니까 아, 세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어, 지목당 밀숙 아, 고기 생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수기물을 일단은 아, 1 0도씨로끓였고요 끓인 물을 어, 수구에 부어서 수구를 데피고 예, 그 다음에 예, 천천히 예, 찻잔을 대피고그 네. 다음에 세차를 합니다 아, 신차, 생차기 때문에 세차 시간은 아주 짧게 예, 붙자마자 한 5초 정도 하고 바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특히나 최근의 차들은 어, 워낙 제다 기술이 발달돼서 예전처럼 세차를 그렇게 오래 안하셔도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제 건차향이 근처, 아주 향기롭습니다. 예. 화면에서 상당히 좀 밝게 나와서 차 색깔이 거의 안 보이네요. 제가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지금 한 1분간 인치하는 시간에 아, 지금 현재 그 녹화하고 있는 카메라에 아, ND 필터를 좀 껴서 색상을 조절했습니다. 아, 처음으로 이오즈모 퍼켓으로 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아, 화이트 밸런스가 깨져서 아까는 차의 색상이 잘안 나온 것 같네요. 예, 일단은 건차한 첫째 잔의 아, 색상입니다. 예, 깔끔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끓였던 물이 어, 세차하고 윤취하는 동안에 약 식어서 한 85도 정도로 떨어졌고요. 예, 지금부터 한 10초 정도 예, 차를 우려서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 세차한 찬물을 잠깐 시음을 해보았는데 어, 단맛이 상당히 풍부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 예, 상당히 우리고난 아, 후에 옆조에서 예, 향긋한 향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예, 일포째 탕색의 모습입니다. 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연한데 그래도 어, 암향보다는 약간 더 진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차를 마실 때는 보통 찬물의 온도가 한 60도 내로 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뜨거운 차를 연속해서 먹으면 식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어, 또두 번째로는 어, 찬물이 공기 중에서 어, 반응을 하면서 약간의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찬물을 부을 때도 수구를 상당히 이렇게 높이 들어서 따르는 경우, 낮게 들어서 따르는 경우하고, 즉 따를 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 맛이 약간씩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차가 공기와 산화를 하면서 차 속에 있는 성분이 약간 단맛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 우려내리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주신 후에 드셔보시면은 차 맛에 야만 미세한 변화를 어,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네 일단 첫잔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첫 잔에서 좀 맛이 아직 특색 있게 나오지는 않고요 상당히 그 깔끔하고 은은한 맛이 나, 나는데 아, 후운이 약간 아, 단 맛이 아, 혀끝에 모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주 헤매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일요일에 나와서 어 제대로 어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처음 쓰는 기기다 보니까 아 색상도 안 맞고 핀트도 안 맞고 막 중간에 꺼지고 난리네요 예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아 녹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어 <웃음> 1포째를 마셨는데요 2포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잎은 예,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어, 물기를 머금고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첫 잔에 그 색상을 맞추려다 보니까 렌디 필터를 좀센걸 어, 넣어서 주변이 상당히 검게 나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시음기 녹화 때까지는 아, 조명이라든가 렌즈 조절을 해서 좀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포째인데요. 예, 잎 차잔의 색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색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차가 어느 정도 식으면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포째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그 맑고 화한 맛이 납니다 암향하고는 확실히 좀그맛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포절에서잘 모르겠지만은 암향에서 느꼈던 거와는 조금 어 느낌상으로 좀 다르네요 일단은 그 차의 맛이 아 좀, 아주 달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 일단 그, 입안을 싹 도는 그 박화향 같은 화합 맛. 그것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저금 이포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삼포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째는 네한 10초 정도, 어 시간을 둬서 우리고요. 이제 엽전은 거의 이제 물을 머금어서 어 거의 완벽하게 어 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엽조가 아 펼쳐진 모습입니다 네, 아 네, 한번째 탕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포와 거의 비슷한 아, 밝은 황색을 나타내고 있네요. 역시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3포째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아까 2포째 나타냈던 그런 그 특유의 화한 맛. 예. 이걸 아마 그 중국 땅에서는 화사한 맛이라고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아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그 마셔보기 전에는 아, 표현할 길이 없는데 확실히 그아명과는또 다른 아, 아, 그러한 제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4포째로 릴텐데요 지금 이제 물이 어, 다 떨어져서 새로 물을 끓여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덥기 때문에 일단 수구에서 약간 수구를 덮히면서 차 온도를 약간 내려줍니다. 한 3포 정도 마시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의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우린다든가 조금 더어 짧게 우린다든가 또는 아 찬물의 온도를 조절하셔서 본인이 마시기 좋은 그러한 아 차에 적정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4 번째로 올릴 텐데요. 지금 3g을 넣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투차량은 뭐, 어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길게 우려도 큰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미라든가 부산미가 상당히 강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한뭐 8g 넣고 막 10초씩 우리면은 너무 어 차기가 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고산미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어좀 적게 우려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지금 밀숙의 경우에는 어 고산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일단 지금 아 짧게 우리면서 마셔본 바로는 어좀 길게 우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초 정도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4번째 입니다 네. 얘기하는 사이에 한 30% 정도가 지나서 어 일단 차를 쑥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일단 탕색이 확수, 확연히 어 아름다운 황금색으로 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를 첫잔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 지금 4포째 잘따랐는데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와이파이 그 기기와 아제 핸드폰과 연결된 와이파이가 계속 끊어졌다 붙었다 하느라 아 영상을 아좀 편집을 해도 상당히 허접한 심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그냥 켜놓고서 계속 했는데 이 용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갖고 어, 녹화를 하다 보니까 어, 자꾸 연결이 끊기면서 어, 동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녹화되는 음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이제 4포째 지금 한 30초 정도 오렸는데요 85도물로 어, 아름다운 탕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사이에 차가 어느 정도 식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네. 어, 암양은 제 생각에는 혼차할 때는 한 3에서 5g 정도를 짧게 올리면서 그 맛을 느끼는 게 좋다 하면은 이 밀수곤, 어, 아주 이렇게 유별난 막, 그, 화려한 맛이라기 보다는 화사하면서 깔끔한, 아, 또, 소위 말하는 좀 고수차, 좀 비싼 고수차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박하향 같은 입안이 화해지는 그런 맛과 깔끔함이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아, 이제 우린 그런 엽조의 모습이, 예, 여러분 잘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엽조도 상당히 탱탱하게 불었고요 네. 어,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1 0호까지 계속 우리는 것을 녹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보통 이제 신차는 한 어, 2시간 정도에 걸쳐서 5분, 10분 간격으로 해서 한, 어, 10번 정도를 우려 마셔보는데요. 일단 4포까지 마신 느낌은 밀숙과 암양은 어, 상당히 다른 차다. 네, 그 차의 성격상.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밀수 같은 경우는 어 요새 대익에서 그 추구하는 뭐랄까 그 은은하면서 깔끔한 맛 예, 그러면서도 뭔가 한끝이 있는 그런 맛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